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뒤쪽 번호판에는 도난 방지를 위해 정부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인의 재질이 알루미늄이고 봉인을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는 철로 만들어져 있어 수분에 의해 녹이 슬고 부식되면서 번호판에 지저분한 흔적을 남기는데요. 깨끗하게 세차를 해도 지워지지 않은 자국은 오래된 차처럼 보여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흔적이나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방법 한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 v 우리나라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제도이고 가태료와 봉인 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 때문에 2011년 3월 당시 국토해양부 브리핑에서 자동차 봉인 제도가 시대적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그해 8월에 입법 예고까지 되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질 못했고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여하튼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쭉 살펴보면 봉인 아래쪽으로 검은 얼룩이 생긴 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얼룩이 생기는 이유는 정부 봉인이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고 볼트와 너트는 철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분에 알루미늄은 산화되고 녹이 발생되면서 검은 얼룩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봉인 부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제품이 있더라고 바로 이건데 생긴 건 이런 모양이야 하나는 실리콘 재질의 작은 링 모양이고 하나는 고무 재질로 된 이런 모양인데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 오늘 번호판을 교체하려고 오신 분이 계셔서 양해를 구하고 이 제품을 설치해 드리기로 했고 새 봉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봉인과 봉인 너트 그리고 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일단 봉인이 제거된 상태이고 번호판을 고정하는 볼트에 고무재질로된 것을 끼워주고 볼트에 봉인 너트를 끼운 다음 볼트 고정핀을 끼우고 볼트를 조여서 고정을 시키고 봉인 너트 위에 실리콘 링을 끼운 다음 봉인을 봉인 너트 위에 씌워 꾹 눌러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 놓으면 금속끼리 마찰되는 것을 막아서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는 거야 또한 가지 조금 쉬운 방법으로는 이런 유리 미끄럼 방지 패드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내고 봉인 전에 볼트에 먼저 끼워 놓고 조립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봉인제도는 등록사업소에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소비와 봉인비용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사고차 정비 시 사유를 제시하고 봉인을 재구매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와 비용을 아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수고했어. 동치뷰